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전화들이 오는데요. 예전처럼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보다는 대부분 어디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여기서 어디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는 어,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중에서 어디를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개발 미분양권에 대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아직 아파트의 정확한 브랜드는 얘기 안 하고 묵기만 묻습니다. 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면 예전에도 그런 전화들은 좀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달서구와 중구 얘기도 나왔지만은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통으로 전체가 미분양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매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과 또 아파트를 입주해야 되는데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 어디에 걸 포기를 해야 되느냐.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엄청나게 가격을 할인할 것이냐. 아니면 신축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전화들이 오는데 사실 제가 딱 어떻다는 얘기는 뭐 드리지는 못하지만 전화 온 분들 중에서는 비교를 해줬죠. 예를 들어서 뭐 중도금과 계약금이 들어갔는 게뭐 1억 정도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5억짜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할인을 해서 아니면 급매로 해서 뭐 1억에 할 것이냐. 둘다 1억이죠. 근데 여기 1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1억이니까. 여기서 지금 5천 정도의 금액을 낮춰서 지금 매물을 내놨는데 팔리지는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노선은 7천에서 8천이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게 구축에 7, 8천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구축에서 신축, 즉 분양 아파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게 또 문제입니다. 예전 어떤 정권에서는 기존의 무주택자 한에서 신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은 무주택자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없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투기 세력들이 무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사실 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안 하고 얘기하는 부분 맞아 먹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따져보면 그런 청약통장을 뭐 10개, 20개, 30개 전부 다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어, 투기 세력이나 뜻다방들이 그렇게 세력질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무주택자 무주택자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사실 그 시기에 뭐 작년이죠. 뭐 작년이든 뭐그전에든 아무튼 무주택자 입장에서 사실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 있었던 분이나 아니면 팔고 전세를 살고 있었던 분들 거의 말해서 투자에 대해서 젬뱅입니다 그런 분들이 멋모르고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례들이 많았다.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존의 아파트를 내가 팔고 신,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실리 쪽에 분양하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는 조항이 하나 있죠. 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분양 아파트를 뭐 돈을 다 지급을 해도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되는 입장도 있지만 또 아파트를 팔지 않고 대출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대출에서 제한을 줍니다. 기존에 지금 아파트가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대출을 1억만 쓰고 있어요. 1억만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가 결국 안 팔리면 3억 정도 오탈 3억 정도로 대출을 내서 이 아파트에 잔금을 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다양하게 다 틀리는데 아파트 대출을 추가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규제적이 해제가 되지만 그런 특약들이 잔잔한 글씨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지금 준비도 하지 않고 막연히 대출을, 추가 대출을 좀더 하면 되겠지. 규제 대출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으면 추가 대출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팔지 못했는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돈을 또 어디서 구입을 해서 분양받는 아파트로 나머지 잔금을 치면 될 것이다 하는데요. 그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내용을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신데 또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예전에 3억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해서 지금 6억 정도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 아파트를 충분히 팔고 분양받는 아파트로 갈 것이다. 분양받는 아파트가 뭐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다면 실제 3억이 지금 갭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아파트는 할인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분양 가격이 정해져 있죠. 가격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합시다. 7억이라고 했을 때 실제 3억이 뛰었는데 이 지금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아요. 6억에. 그리고 나는 이 아파트에 분양받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구축을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없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급매물로 나오는 매물이나 할인원을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기다리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지금 6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급매로 1억을 낮춰도 팔릴 수도 있지만 2억을 낮춰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와 세대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내가 이 7억에 대한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과연 내가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구축의 아파트를 1억 손해보고 팔고 분양 아파트로 가느냐 마느냐 그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당연히 금액을 낮추면 팔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던데요. 만약에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잔금 칠 돈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뭐 잔금 칠 돈이 없다면 문제가 또 되고 대출도 안 나온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아파트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뭐 6억으로 올랐지만 실제 지금 대출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지역 해제가 돼도 마찬가지, 나머지 규제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또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미리 그냥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 이주를, 해, 어,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자체를 확인도 안 해보고 막연히 기다렸다가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손해는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 크게 따져보면은 3, 4억짜리 식당을 하나 해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식당 오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장사가 지금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뭐 3억을 들였다. 뭐 커피숍 2억을 들였다.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 잘 없기도 없지만은 그냥 이억다 까먹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는 거죠. 잘못된 시기에 오픈을 했는 거고. 장사하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잘될 거야 하면서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은 경기 자체가 일단은 좋지 못하는 거고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와 마지막에는 기대 심리 자체가 심리 자체가 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됩니다. 원래 수요와 공급에서 사실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면 아파트 구입을 안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가 계속 생겼죠. 그 이유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몰렸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고 투자 투기하는 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하향곡선을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기 투사, 투기 투자 기 투사 세력들이 모인다고 해도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심리 자체가 하향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은 재개발 보상금이 풀려도 무조건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이론과 실무는 항상 틀리고 그리고 실무를 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느낌들 그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론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또 묻는 분들이 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에 문의보다는 어느 쪽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뭐 상담하는 분도 아닙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뭐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실제 뭐 공급의 장사가 없고요. 실제 태평로 쪽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역, 동대구역에 저는 가장 큰 하락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뭐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서구도 마찬가지고 달서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저도 유, 예전에 유튜브를 봤지만은 더블 역세권, 대구의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라고 엄청나게 유튜브에서 여기 구입을 하라고 나온 얘기들을 저도 유튜브로 한번 봤습니다. 유튜브 하는 분이 대구의 더블 역세권, 태평로를 강조하고, 동대구 역, 더블 역세권, 동대구 역쪽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보기만 보고 댓글도 달지 않죠. 뭐 그런 댓글 의미가 없고, 생각은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은 서울하고 틀립니다. 대구는 어지간하면 그냥 자가용 몰고 다 다닙니다. 뭐 크게 막히는 것도 그렇다고 엄청나게 뻥펑뚫리지도 않지만 은 평균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죠. 어지간하에 막 진짜 막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에서 W역세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태평로와 동대구역 쪽으로 재개발도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쪽, 어, 작년이란다. 내년 되면은 그냥 이쪽에는 거의 악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대구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동대구보다는 또 동구 쪽도 난리가 아니죠. 현재 뭐 대구 입주량을 보게 되면은 2020년 20, 아, 22년부터 쭉 해서 22년도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거의 세대수를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세대수를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22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부터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가장 많이 입주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보이시죠. 어, 지금 22년도가 이렇게 되있고 23년도는 빠지고, 24년도인데, 사실 이게 23년도입니다. 22년, 23년은 되지만, 24년 되지만, 23년이 안 보이죠. 23년이 지금 입출량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기 때문에, 제 제가 봤을 때는 23년 이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 뭐... 미분양 할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어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미분양 할인을 거론했는 부분까지 지금까지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가 지금 엄청나게 활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미분양 할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제가 성공리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계속해서 뭐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올 것이고 그리고 절대 극비로 인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체 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고요. 중국 달수은 마찬가지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 의 중국 같은 경우는 로얄층입니다. 로얄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쪽에서도, 뭐 회사 측에서도 생각이 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꼭그 부분 말고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25%, 35%, 뭐, 이렇게까지 지금 뭐, 어떤 추라이 아닌 추라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 낳는 아파트를 사드리는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문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분양이 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 이 전체가 뭐 미분양이든 뭐 30개 50개 100채가 미분양이든 회사에서 할인을 해서 덤핑으로 사드립니다. 회사에서 뭐 30%든 40%든. 예. 네, 이래나 저래나 여기서 지금 미분양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돈이 투입돼야 되고 건축이 돼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자체를 회사에서 사들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셔서 물론 이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도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과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내리갔다를 반복하고 그런 와중에서 어느 정도 또 평준화가 될 건데요. 이게 뭐 장기화 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이러다가 말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걸 또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 경제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그냥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2년도, 24년도 그리고 23년도에 가장 정점을 찍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입주해야 될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 실입주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계획을 잡아서 입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저한테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단 한두 명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그런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까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사실 10년 뒤에나 15년 뒤에나 다시 이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또 중요한 위기가 비가 될 수가 있고 위기는 또 위기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기죠.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손실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전화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도 계실까봐 얘기를 드렸고 전화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함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뭐 나름대로 또 물어보세요. 알아도 물어보고 몰라도 물어보고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